2020년 5월 25일 공식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미식별 엔티티에 대한 기록은 MEG의 감독관들에 의해 기록 보존되었음을 알립니다. 특별 네임마저 삭제된 엔티티 1-0575는 일반적으로 배놈레벨-998에 있지만 그들이 위치한 레벨의 특이성으로 인해 유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세한 생김새는 알기 힘듭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엔티티 1-0-0-0의 대략적인 외형은 시력같은 검은 형체에 밝게 빛나는 눈이 바라본 개체의 눈을 멀게 하며 등에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있지만 개체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엔티티 1-0-0-0-0의 외형은 검은색 후드티, 빨간 야구모자, 청바지, 회색 운동화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고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방황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문장은 불공화해. 까지로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엔티티 1 0로지로는 희생자의 마음을 천천히 감염시켜 몸을 차지하고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해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사악한 행위와 의사소통을 위해 신체를 이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지능적이며 심지어 인간의 두뇌를 초월한다고 믿어지지만 매우 적대적이고 경로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엔티티 원치로지로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희생자의 육체를 완전히 자각하거나 마음에서 벗어나 희생자를 죽이거나 둘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 대체들은 전부 마법인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의 이야기는 다르잖아. 난 가야겠다. 만나서 그럼 전 여기까지.